파이팅! 잘 봐. 자바 이제 바 죽을 거야. 목소리 들상을 아, 왜냐면 다들 다른 들이랑 같이 어서 아아 <웃음> <웃음> 이선선님도 촬영을 끝습니다 너무 어, 어, 고생하셨습니다. 네 어, 어, 어. 예, 시청자 여러분 시집 프스 마지막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. 네 즐겁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여태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